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부터 통합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림 도형의 모양 자체가 바로 이거죠? 삼각형과 핵사곤의 모양이 바로 통합 분열 방향의 유형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참 신기한 게 1을 7로 나누어서 나오는 분한 소수가 0 1 4 8 5 7 1 4 8 5 7 이겁니다. 지금 바로 계산기 두드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142857이 바로 헥사곤의 분열 방향 순서이고요. 기한하게도이 숫자에서 369만 없어요. 그렇죠. 이 빠져있는 369가 삼각형이 되는거죠. 그래서 네. 애니어그램은 3과 7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거다. 라고 하는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지. 특히 이 부분이 미스터리죠 4에서 2로 가는 부분. 이게 원래는 4에서 7로 가는 거였다고 하죠. 그래야 1, 4, 7 삼각형이 하나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5에서 7로 가는 이 부분도 그렇죠. 이게 사실 5에서 2로 가야지 2, 5, 8 삼각형이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니어그램도 형이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 3개로 구성된 거였다고 말하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4번과 5번 사이가 열려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블랙홀. 혹은 존재의 구멍이라고 했죠. 아마도 이렇게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번과 5번 사이의 접점을 서로 반대로 꼬아서 붙여 놓은 게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길쭉한 종이에 숫자를 적고 이렇게 한쪽 면에는 5, 8, 2, 그리고 4를 써주고요. 반대쪽 면에는 1과 7만 써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1은 8의 정확히 뒤쪽에 그리고 7은 2의 뒤쪽에 써 주는 거예요. 각각 대칭이 되는 포인트들이죠. 2번, 7번, 8번, 1번, 5번, 4번 이렇게요. 거울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꼬아서 붙여주면 4번과 5번 위치를 꼬아서 붙이는 겁니다. 5와 4의 위치도 정확히 반대 지점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완성됐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예요. 원래 메비우스의 띠에는 개미가 등장하죠. 자, 이제 개미가 기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일단 2번에서 시작해서 8번으로 갑니다. 뒷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도착한 다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기어가면 7번이 나오죠. 그리고 1번이 나오고요. 4번까지 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 나온 뒤에 역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기어가면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사실은 258과 714는 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삼각형 하나의 겉과 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애니어그램 도형의 핵사고는 이걸 한 면에 펼쳐놓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핏 두 개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라는 하나의 겉과 속을 말하는 거죠. 1차 유형 369가 분화되어 2차 유형 258과 714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때 258이 앞면 714가 뒷면이라고 했죠. 이전에 2번, 5번, 8번이 각각 감정, 사고, 본능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유형들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리소는 삼원소 구조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면서 2, 5, 8을 정으로 4, 7, 1을 반으로 보았습니다. 3, 6, 9는 합이 되겠죠. 그래서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통합 분열 방향이 임의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은 단순하니까 상관없는데 헥사곤의 경우 얼핏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볼수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개미 입장에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쭉간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길 자체가 웨비우스의 띠처럼 꼬여있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인 통합 분열 이야기는 다음 영상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